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우리 이미경 후보님을 모시고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예.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은평구의 음. 수색, 증산, 신사 이동의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온 이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이미경 후보님도 은평구의 인연이 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음, 예. 은평구의 인연을 좀 간단하게 음. 소개해 주시죠 저는 남편이 은평구가 고향인 이제 여기 이 지역은 아니지만 대조초등학교 출신이거든요. 음. 그래서 결혼하면서 쪽으로 이제 이사를 오게 음. 되었고 첫 아이가 학교를 갔을 때 교육환경에 대한 고민을 음. 하다가 실질적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 22년 동안의 주민자치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해온 음. 그런 활동가 임미경입니다. 음. 이미경 그러니까 후보님은 뭐 다른 후보님들도 다 훌륭하시지만 실제 이제 은평구에서 주민분들과 직접 만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해오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를 정말 잘 아시는 그리고 또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도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분이셔서 제가 어 말씀을 나누거나 할때 굉장히 놀랐던 어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수색이라든지 증산이라든지 신사이동 쭉 둘러보시고 예, 예. 어,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수색동, 신, 증산동, 신사이동을 둘러보면서 사실은 지역 주민들이 개발에 대한 고민들을 그리고 개발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크다는 라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빨리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하고 또 그것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협치 구조를 만드는 추진단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도 시급하지만 그 개발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나 노후하게 낙후되는 삶을 그대로 유지하는 음. 그래서 생활에 불편한 삶을 그대로 견뎌 주는 주민들을 보면서 좀 가슴이 좀 아팠습니다 음. 그래서 생활 불편들을 빠르게 해소하는 것도 시급하게 필요한 네. 일이 아닌가 그래서 음. 생활 불편 해소를 통해서 은평의 중심이 될수 있는 음. 신사이동 수색동 증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DMC역 쪽에 복합개발이 이루어질 예. 거고 등등등해서 굉장히 이제 대규모 개발들이 이루어질 거고 주민들의 주거라든지 삶의 환경도 따라서 바뀌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이제 구의원님들이 약간의 접착제 역할을 좀 해주셔서 윤활유 또는 접착제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잘해 주시겠죠 <웃음> 네, 지민들을 만나보니까 어, 소통에 대한 욕구도 굉장히 컸고 또한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기를 많이 바라지더라고요 음. 재개발이 추진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언제 되는지 음.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답해 하시는 것들이 있어서 음. 사실 그런 정보를 정확하게 재, 전달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라는 생각들을 좀 했었습니다 음. 주민들의 삶도 반영될 수 있고 주민들의 의견들도 반영될 수 있는 섬세한 매개 역할. 이것이 저희 구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예. 어, 우리 후보님이 구의원이 되면 증산이라든지 음. 신사 이동을 어떻게 바꾸겠다.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예. 어, 실적으로수색등산신사에서첫 번째는 교육환경에 대한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청소년센터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평생교육 환경까지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교육환경이 변화되어야 되고 음. 편백숲 확대라든지 아니면 무장의 등산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려동물이라든지 반려식물 친환경적 변화도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네. 들고 어, DMC나 DMC전철역에 관련돼서도 사회문화 거점으로써 활용될 수 있게끔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 가지 복합적이에요 사실 이 지역은 음. 말씀하신 것처럼 대규모 개발사업 또부수되거나또 같이 가야 되는 어, 주민들의 삶의 질개선 그리고 또그 사이에 아주 소프트하게 뭐 교육이라든지 뭐 문화 환경 이런 것들을 다좀 어, 신경 쓰셔야 되는 복합적인 지역이라서 평상시에 지역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시던 음. 부원님이 좋은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됩니다. 마지막 겸 가고 음. 지역 국민들에게 말씀해 주시겠어 예. 저는 힘없는 자의 힘이 되어야 하는 것이 정말 정치가 지향해야 되는 가치가 아닌가 그래서 그러한 정치적 가치 실천을 하는 주민 참여 정치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변화를 통해서 은평의 변화도 갖고 올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함께 할수 있는. 공동체 정치를 구현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소통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저희 원스톱 창구를 개설해서 생활의 불편 시설뿐만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그리고 주민들의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 그리고 청소년들의 배움 확장,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삶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면서 주민들의 삶이 확장되는 주민들과 소통하는 부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아, 예. 마지막으로 화이팅! 구호를 내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 화이팅, 은평국민 화이팅! 예, 예. 하나, 둘, 셋! 이미경 화이팅! 은평국민 화이팅!